급식 메뉴는 등갈비, 밥, 홍합탕. 그래서 오늘은 국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왜냐? 정기적으로 좀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등갈비는 이 친구가 뜯을 수 있어요, 직접. 이렇게 뜯는 거야. 해봐. 그렇지. 오래가 잘 먹었나? 여기 잡고, 잡고 뜯어 먹어. 그렇지. 이제 한 입을 한 입을 먹을게요. 음아 너무 좋다 응 세주 한잔감면데 그지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언제 엄마 술구해줄 거야 뼈를 씹다가 승질이 받쳐가지고 이럴 때는 제가 적당한 시점에 끊고 들어가서 뜯어줘야 돼요 여기 비계 부분은 내가 먹어도 될까? 당그지보통 이렇게 많이 뜯어 먹었어요. 여길 기 뜯어 먹어야지, 그렇 뜯는 위치도 잘 알려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잘 뜯었어. 아, 거기 울, 울것 같아. 답답하고 있어요. 아, 우리 집에 그을은 오늘 회식이래요. 이 아까운 이 뼈, 이거는 제가 먹어요. 음, 이 연골 부분이 얼마나 맛있네. 음. 고난이 도 스키를 도전할 거예요 오늘은 먹다가 잠드는 거 드디어 구간이 왔어요 나다 뜯어줄게 마의 구간이에요 잠주전과 밥주전이 같이 왔어요 이럴 땐 오로지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알았어 밥 줄게 밥. 뭐 줄까 이거? 물? 물! 응. 그냥 짜증이 난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팀장님이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갖다 주는 척이라도 하는 것처럼 긴장을 약간 했지만 다행이에요 고기를 그래도 좋아한다는 점 나는 한번더 먹어야지 음. 음. 싫어 싫어 뼈 있네 뼈뼈 뼈 씹었어 돌려 돌려 돌려 오케이 야뭐어 어 뭐야 이럴 때두는물 치즈. 그렇지. 치즈를 주면 의식 상태를 좀 연장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목표량을 다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먹이지 않으면 결국 에 끌려가는 건 저거든요.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 위 뭐야? 이건 저기, 고기. 야 고기. 먹었지? 양말에 묻은 밥풀 하나 뗐는데 여기도 너무 었어 그렇지만, 음, 치즈. 에그제나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쫓아오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쫓다 보면은 돈이 우리를 가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밥도 저 친구한테 밥을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괜찮아. 쫓아가지 말고 이 친구가 쫓아오도록. 어, 쫓아올 수밖에 없는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음. 음. 그렇죠 음. 아이고 또이게 흘린 고기는 아, 음. 저는 이제 달기가 흘린 고기를 그냥 바로 먹는 바먹파 여러분들은 무슨 파요 이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먹게 되어 있어요 치즈를 먹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잘안 온다 하면 한마리만다 던지면 되죠 치즈! 뭐한번 정도 더 얘기해도 돼요 치즈! 왔을 때 재빨리 바꿔서 물! 그렇지 물한번응 치즈 준비! 여기다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응. <웃음> 행복행복스 행복하다 응? 저렇게 펭귄같이 뛰어다니는데 안 행복할 수 없다 그래도 잠이 달아났네 이렇게 되면 더 이득인게 아예 밤잠을 확 땡겨서 재울 수가 있다는 거뚜고끄 그렇죠 이렇게 두브끄 이렇게 아이컨택하지 않으면서도 바보 이렇게 카피를 해주면 냥무 본인의 어떤 것을 내가 해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이제 물물 응, 응, 응. 응, 줄게 물 줄게 응.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디저트를 먹을거야 <웃음> 갖다줄게 갖다줄게 됐다 여기야 봐봐 Did you see that? m o m a just made it 그 네, 끼끼가 알려주는 신녀로킹카와사아남는거 클래식 네, 워너2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